여기 따라와 여기 따라따라따라 따라, 따라, 따라. 여기야 어헤이 뻑해 되고있어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또올겨진다 진짜 로야진다 아, 8번이서 약손이라면 아, 아, 아, 아, 아. 너 손은 안 부대요? 어른들은 불라쟁이야나가 부셔야 돼 이게 뭐야?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워. 아, <웃음> <웃음> <와>, 어딨어? 나르다니구나 <유용한 웃음> <안 돼>. <웃음> <웃음> 와, 백덤벌리 뭔데? 백덤벌리. 아아아아아아 싸 꼬메 아싸 꼬메 아싸 꼬메 아싸 꼬메 <웃음>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 뭐야 저거 아야 거 걸렸다 이 뭐야 뭐야 왜사방야 와아와아왜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왜. 웃음> 와... 아... 짜릿해... 루야님 강요거 어로 응?